시간 조절에도 실패해서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꼭 마무리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야 될게 이거 있죠 세 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긴 레이아웃에 하나, 둘, 세개 배치하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t b a 자체가 맷플롤립 위에 만들어진 거라서 맷플롤립이나 다름없거든요 문법만좀 다르게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개의 플러스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맷플롤립의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시면 이거와 x, 2개를 모니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이 n 컬스는 컬럼의 개수인데, 이런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 하나, 둘, 세 개면 컬럼이 하나, 둘, 세 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n 로드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 개가 아니라 또한번더 나눠서 여섯 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자르면 여기는 로. 1, 여기는 row2가 되는거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하진 않고 row2 e. 이렇게 하시면 6개의 플러스를 각각 한칸씩칸 한 근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으니까 e q u s 를 3이라고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가로로 긴게 나오겠죠? 컬럼이 3개나 있으니까 요거의 명언은 이렇습니다. чис를 이렇게 하면 하나당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겠죠? 가로가 15, 세로가 5니까 이 다음에 폴럽을 이용해서 자 x 와 어, 여기는 그 이터툴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라이브러리로 뭐냐면 자, 이게 뭔가를 반복적으로 작업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툴인데 이터툴 모듈 중에 그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 수학을 조금 하셨던 분이라면 그 콤비네이션이 뭐지 아실 거예요 그 4개의 어떤 야구팀이 있는데 리그전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얘랑 얘랑 붙고 얘랑 붙고 얘랑또 얘랑 붙고 얘랑또 얘랑, 얘랑 붙고 그래서 어, A, B, C, D 4개 팀이 있으면 어, 4 콤비네이션 2개 하면 얘가 4 곱하기 3, 2 곱하기 1 해서 총 6번 경기를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플러스를 해야 되는 대상은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과 기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총세 번, 개가 나오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세개 어, 중에 두 개를 뽑는 콤비네이션. 네, 갑자기 이런 수학 시간이 아닌데 수학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예를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콤비네이션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 계에서 나는 두 개의 쌍을 뽑을 거다라고 하면. 자, 개인, 외국인, 개인 기관, 외국인 기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 사용을 할 겁니다. 집프 이용해서 그래서 x, 어 x, x, x, x, 복사 x, x, x, x, x, x, x, x, x,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세 개를 한꺼번에 어요자 일단은 코드를 다쓴 다음에 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 c 에 넣고 또뭐 필요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레이아웃에 좀 방망이 되니까 뭐한번주고짠 하면 네세계가 짠짠 짠 하고 나왔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요 어, 여기다 프린트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직접 보실 수 있게. 자, 먼저 이 엑시스라는 데에는 그 우리가 컬럼 값을 세 개로 줬으니까 이 엑시스는 이 칸, 요 칸, 요칸다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엑시스의 그첫 번째 성분이고 여기는 엑시스의 두 번째 성분 여기는 x 스의세 번째 성분입니다 만약 제가 얘를 4로 했으면 x 세스 어, 3까지 있겠죠 그래서 진짜, 진짜 열어보면 뭐냐면 자 이렇게 세개가 있어요 하나 둘셋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각각이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x 마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폴로비 돌 때마다 x가 처음엔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콤비네이션을 프린트를 했는데 여기 콤비네이션 이 자리에서 두 개씩을 뽑아서 COMB라는 변수에 넣었으니까 콤비네이션의 첫 번째 성분은 개인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외국인 두 번째 폴로비 돌 때는 개인 기관계 세 번째 폴로비 돌 때는 외국인 기관계가 돼서 이런 걸 실행을 시킨 거예요 얘가 얘인데요 X축이 COMB의 첫 번째 성분 그래서 여기 개인이 있는 거고 어, COMB의 두 번째 성분 외국인이죠 그게 Y축에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폴로분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폴룹이 로돌때 이번에는 COMB에는 개인 기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여기 X축에 개인 이 있고 여기 그리고 두 번째 성분 기관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폴로이다 돌면 이제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얘니까 외국인이 요 자리에 기관계가 요 자리에 들어와서 외국인 기관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 뭐 추가 해설이 나중에 조금 필요하다면 질문을 받아서 어좀 해설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어 네뭐 이게 다 입니다 음뭐 대단한 발견을 할 것처럼 만들어 놨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인 기, 개인이 뭐 가장 가파르죠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기관하고 개인도 뭐 어느정도 그렇고 기관하고 외국인도 그렇고 서로 어느정도는 같이 움직이기도 했다가 반대로 움직이기 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각종 뉴스들 있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건 이거였거든요 개인하고 외국인은 뭐 그런 것 같다 이거야 근데 개인하고 과연 그 기관하고 외국인도 엔드로 묶일 수 있냐 즉 개인과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은 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거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 환율도 있고 뭐 각종 커머디티의 시세들도 있고 하니까 얘도 다 시계열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할 거예요. 얘도 여기 있죠. 일별 시세 있고 날짜 있고 여기도 하나 하나 눌러서 페이지가 로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개발자 모두 누르시고 네트워크로 어떤 url이 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요 자리만 바꾸면 그때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아닌 국내 금 시세를 한 번에 받아서 원하시는 분석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